적국의 아이들을 구하던 그 순간부터, 전쟁, 공포, 재난, 굶주림, 질병, 그 무엇으로부터도, 무슨 일이 있어도, 구한다. Save the children! Save the children! Save the children! Save the children!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,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. Save the children. 백년의 믿음.